지난달 전국주택가격이 월간 기준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연립주택보다 더큰 폭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늘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 주택가격은 올 6월 0.01% 떨어지며 34개월 만에 하락전환한 후 7월 마이너스 0.08% 등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0.51% 떨어져 7월보다 낙폭이 배 이상 커졌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 역시 0.45% 내려 낙폭이 7월의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월간 기준 2013년 8월 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96%, 0.71% 떨어지며 전달보다 낙폭을 키웠다. 연립주택은 전국 평균 0.0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마이너스 0.07%, 인천은 마이너스 0.19%를 나타냈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0.19% 오르며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8월 서울 단독주택 가격은 0.31% 올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2%, 0.28% 뛰었다. 전국주택 전세 가격은 0.28% 하락해 2019년 4월 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월세는 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은 0.20% 올라 상승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는 증가한 여파라고 말했다. 사려는 사람이 없다.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하락 주간 가격 동향 전국 0.16% 송파 신고가 대비 6에서 7억 떨어져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매주 낙폭을 키웠던 경기와 인천 지방은 숨고르기 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떨어졌다. 16주째 하락세다. 낙폭도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2012년 12월 10일 후약 9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25개 구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렸다.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의 낙폭이 컸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도 매수세 위축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단지가 많은 송파구 잠실동에선 신고가 대비 6억에서 7억원씩 하락한 실거래가 잇따르면서 낙폭이 커졌다. 엘리트로 불리는 대단지들의 대표작이다. 이달 들어 전역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억원대 초반으로 호가가 내려앉았다. 잠실동 S 잔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1일 255천만원에 억 매매돼 신고가 대비 6억 5천만원 빠졌다.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25일 20억 8천만원에 팔려 작년 9월 세운 신고가 보다 3억 7천만원 내린 가격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현재는 20억원짜리 매물이 시장에 나와있다. 경기는 0.21% 떨어져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누적되고 이자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영통구와 양주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광명과 의왕 오산 등도 큰 폭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며 금매 위주 거래가 이뤄졌다. 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나타냈다.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방도 전주와 동일하게 0.13% 떨어졌다. 대구가 전주-0.25%에서-0.22%로 세종이-0.44%에서-0.40%로 낙폭이 줄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개월 이상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지역 위주로 낙폭이 진정되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지역들은 계속 조정받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속도와 정도의 차이일 뿐전 지역이 골고루 조정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0.14% 떨어져 전주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9%로 지방은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0%로 낙폭이 줄었다. 서울지역은 전주-0.11%에서-0.12%로 하락폭이 확대됐다.